전월세 5% 내 올린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확대 전월세 5% 내로 올린 집주인 2년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임대차 안정 부동산 정상화 초점 1주택 계획 다주택자도 혜택, 갱신 임차인 1억 8천만원까지 대출 8월 전세대란 막기 위한 취지, 전문가, 임대차 3법 개편의 근본책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담은 6.21 부동산 대책을 2 0일에 발표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 때 시장 왜곡을 초래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도가 담겼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전월세 가격을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 상생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월세 세액 공제율을 높여 세입자 부담을 더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는 7월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들이 시장에 나오기 전법 개정 없이 시행해 8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수정 개편하는 등의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고했다. 전월세 대책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을 정리했다. 가장 핵심인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는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에는 전월세 계약 당시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상생계약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린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됐다. 이번에는 주택가격 요건이 없어졌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는데 이번에는 실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도 없어졌다. 이번 상생임대인 확대 방안 적용 대상은 상생임대인 제도가 시작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내 체결한 계약이 대상이다. 기존의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던 이들도 확대된 혜택을 받는다. 이번 대책 발표 전 상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기간 내 재계약하며 상생계약을 맺으면 혜택을 받는다. 갱신 계약만 적용되나? 아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을 때도 직전 세입자 전월세 가격의 5% 이내로 인상해 계약하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는다.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이 될수 있나? 계약 시점엔 다주택자였던 집주인도 집을 팔고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다면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임대를 주고 있는 한 채를 상생계약하면 해당 집을 팔때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피거세 혜택을 받는다. 3주택자라면 임대를 준두채중첫 번째 집을 팔 때는 혜택을 못 받고, 집두채를 처분한 뒤 1주택자가 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전입 실거주해야 하는 규제도 완화되는데, 기존은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사면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주택은 2년 내에만 팔면 되도록 완화된다. 전입 의무는 폐지됐다. 또 전세로 거주 중인 1주택자의 보유주택이 9억 원이 넘어도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입자에게 직접 주는 혜택은 연말에 받는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고 15%까지 높여준다. 정부는 올해 안에 조세택 내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가 올라 전세대출 부담이 크다. 관련 대책은 없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소진한 세입자 중 향후 1년 4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대상도 확대된다. 서민 세입자만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최고 4억 5천만원에 최대 1억 8천만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공시가 10억원 집 상속해 2주택 됐다면 종부세 2144만원 300만원으로 줄어 일시적 2주택자 Q&A 지방 공시가 3억 이하 집 주택수 제외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1억 14억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혜택 협조 없인 종부세법 개정 어려워 정부가 21일 내놓은 3분기 7, 9월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는 이사와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이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지나친 종부세 중과 사례로 지적됐던 지방저가주택 매수의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종부세 부과 개편안을 Q&A로 알아본다. 갑작스럽게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아 이주택자가 됐다. 종부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 조정대상지역에서 5년동안 집 공시가격 15억원을 보유해온 사람만 65세 이같은 지역에서 집 한채 공시가격 10억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하자 지금까지는 이주택자에 해당돼 2 1 4 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가 대폭 줄어들어 300만원을 내면 된다 상속자는 평생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주택 가격과 지분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공시가격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이거나 40% 이하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1주택자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보다 비싼 주택이나 더 많은 지분을 상속받았다면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군단이 시골에 공시가격 1억 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샀다. 2주택자가 됐는데 종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지금 1주택자라 하더라도 수도권과 세종시, 광역시가 아닌 곳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산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용하는 과세표준에는 합산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가격에 따라 부담하는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집을 매수해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다 어떻게 해야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다른 주택을 산뒤 2년 내에 이전 주택을 팔면 된다. 그렇게 할 계획이라면 9월 16, 30일 국세청에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종부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5년간 집 공시가 15억 원을 보유했고 만 65세로 고령자 공제를 받는 사람이라고 치자 같은 지역에서 같은 가격의 집을 샀고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았다면 427만 원에 종부세만 내면 된다.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3,254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6월 말에 다른 주택을 매수해 2주택자가 됐고 올해 말에 기존 집을 팔 계획이다. 그럼 올해와 내년 모두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기고 12월에 종부세를 실제로 낸다. 올해 기준일 당시 1주택자였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낸다. 또 2년 내 기존 주택을 판다면 내년 12월 종부세를 낼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감면 받은 종부세와 이자 가산액을 모두 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종부세 혜택도 있나? 있다.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격이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13억 원이라면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나? 국회에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그렇다. 정부는 올 11월 종부세 고지부터 적용하기 위해 3분기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